그래야 이제 간사인 이제 이제 해치가서서이를 감사로 바꿔본다니 석이보다도 간사가 더좋겠더라고 대충 감사라니까 석이란은 없어 근데 해치가서 서기 서는거 전부 감사로 바꿔줍니다 영어만 바꾸면 이게 우리 감사 남기가 할것 이니까 전부 사람을 주면 남기가 이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식사를 얼마든지 그것이 결정할 을있 나는 두가지 있는거지 한나는 여기서 제 하든지 식당에다 얘기하면 여기 마을 나중에 수거 안 끼치고 몇 시간 탁다 하고 아침 새벽 몇 시에 제몇 시에 그것이 하나 감때리면 되지만은 내 의견은 좀 나중에 고생이 되고 여기서 준비하고대게 어쩔 수가 있었다고 그래야 고향의 맛이 이제 싹나 그냥 바꾸는 거야 여기서 알아. 그거 이제 우리 남자들 생각이지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자들한테는 응 청나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잠사 뒤에 거기를 여자들 하래. 그렇게 한다고는 또 몰라요. 좋다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또 모르겠는데. 둘만 쓰자고. 둘만 쓰자고. 두만 원 아닌가. 요그래3 네. 27만 원이네. 그 그때, 들 어. 각각, 한, 한 사람한테 3천원권억줍니다3천원권 걸로. 3천 원 제가 5 3 0 왜냐면, 여자들 수고 분쇄시으로 해야지. 3 0원 되지 않을것 같지. 왜냐. 대중 사다가 미스 딱 사다가 땅을 놓고. 아, 대치려고 가고. 그러 되는 요그래 3,000짜리, 그, 좀, 괜찮겠다. 그러면 그 3,000은 범인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좋겠다. 그 제, 저 중단이, 그, 째이 남기까지는, 너무 애초에, 예, 그, 금액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좀, 아니, 범인에서, 딱한 거죠. 범 그, 사람이 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정해야지 이렇게 하 네, 사람 을 봐. 을 봐. 이 사람 눈을 이 사람 가을이 사람 눈을 이 사람 이 가, 가만히 없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음. 계신 분들은 주로 다 자기 집에 가서 숙식을 아. 제공합니다.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극히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불과 한, 한이 와야 서너 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머니를 쓸 것이 아니라 그냥 식당에다가 6,000원짜리 밥을 시켜서 간사님이 간단하게 그냥 식당에다가 밥을 시켜서 좋은 그냥, 것이 또 요새는 밥 세상을, 김상국 시켜도 바로 옵니다. 오면서 그러니까 아주머니 들에서 복잡한 것이 없이 그냥 식당에서 그렇게 해물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집으로 가니나 부모님 집으로. 거기서 아, 네. 먹고 자고 어제 해관에 와서 그 먹고 자고 났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다에서 각각 다람안줘고 그, 몸사람들은 그냥, 육회로서 집을 하고, 돈을 잃게 주지만은, 그 사람도 미안하잖아. 아니, 그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놀람> <그래서. 놀람> 그러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놀람> 그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 어째, 대체 나도 간단하게 이제 간사가 이좀 편하긴 해요. 그 사람이 많이 오면 안되잖아 많이 오면. 그러면요. 저난자한테 책임을 응, 그래. 많이 나적오난자한테 책임을. 우리가 알았 음. 그래, 네. 왔을 때는 응, 그러니까 상황을 바아서하고많렇 응, 응, 적게 왔을, 왔을 때 그렇게 하고. 당상해 응. 응.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실질적으로 부회장, 여 부회장이 지하는 여기 시장서에서그게 이제, 이제 여기 와서 다른데. 놀다가 드시는 분도 있고, 어. 집에 가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될수 있으면 여기서 읍시다 같이. 그러고. 그런데 교통비를 그때 어떻게 했냐? 누가? 순오은 15만 원, 넘도는 5만 원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그 교통비를 시제 모질 때 그때 우리가 해외로에서 갖고는 아니고 몇 식사 해로보면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 게 썼을 제 지금 안죠 그렇죠. 네, 그렇지아제이 네. 네. 아, 사람들은, 동식만을 줘야죠. 좀... 아니, 결가다어0 십만 주기로 나 무슨 일 하오니? 그때 결의, 아침에 내가 보고는, 다로 나갈 것 같아. 결의의 을시제 참석한 사람 안에서는, 고향사람이나, 돈이나 간에 5만 준다고, 그 총결의했어결의했했는지 총에 총에서 결의한 안 주거나 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생각을 가만히 시제 안 오고 여기 조금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시제 참석 위해서 사람발이다이거 있어. 근게내이견는 니가 전문께 그 참석자 명나 갖고 왔어. 아, 자해 자해 갖고 와서 온 사람한테 니가 서명을 받으란 말이야. 이게 이게 시제 여기서는 이사의 참석자고 어, 그래. 여기는 시제 참석자라고 또 제가 분별을 어, 응. 여기서 바로 접고, 어, 그 돈을 주랍니다. 니돈이는게 아니라, 그, 내장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네가이집 예. 가갖고, 자야에 온사 처음, 서명 받으라말이야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놈을하가고다 체크를 해. 그거 많는아람 예, 예, 예, 예. 아, 그래야 이게, 그래도 그렇지만, 오가는 무조건 분이요이렇게 <큰> <웃음> 그런 노력을 해서, 딱, 그 점수, 그 다음에 연놈으 가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총에 체크하고, 그래갖고, 예. 자야, 연놈은 총에, 세번저감생한을 하는 조금그면주면거 음. 예. 아니다. 예. 음. 뭐 아니, 아, 아니, 그 시. 시. 저기, 그래. 그래. 아, 이제 마을이나 외자 똑같은 거. 그때 총에서 계를했어요그이 혼자만 아니지이 총지 무능산 하려고 생각해. 저기다 돌렸습니다. 자, 이제 저 혼는 끝냅시다. 하고 사람도 끝이에요. 기타상. 기타상 이제 어이또저 저기에도 여전이 있습니다. 4월 29일, 일요일을 전기총회 개최날인데, 토요일로 그의합니다 토요일로. 제가 감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산감사는 그 안에 허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은 저는 참석을 못 합니다. 뭐 오후에니까 제가 오후에, 오후에 잠깐 안 다음에, 의에 끝났나. 근데 이번에 해치, 개장문 강개는없는거니 이미 전국공개하라고 해치도 싹그이 나가면 되는데, 제가 <목소리> 기감사 <저, 저>, 시간. <목소리> 사하고상겨면 되는 것이고 네, 네, 네. 이제 복구만 제인지 그때는 감자가 분이 있게 네, 네, 네. 상기로 하고 보으면돼관없어요자또또탁 네. 아, 또, 또, 아, 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음, 그,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 우리가 이사에 있고 또 총회가 있는데 아, 이사회 때그 결정을 해서 돈을 얼마 쓸수 있는데 안 정합시다 네? 이사회 때이사에 그, 허락을 뭐. 맡으면은 낭미 낭미 제가 둥일안 하는데 안된 사람 나한테 제이안돼그거안돼 그래서 그래서 좋길래 내가 공무원공시 그래서 문안 된다고 내사 예를 들서말해나는사다가시는 말이 이안되거든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아그 어, 여기 야 아진데 이거 뭐 같이 아저 문장 출입은 정경 없이 인물을 찍어야지. 어, 그. <웃음> 나는. 그래서 썬이랑 나물 이런 거는, 썬과 이런 거는 썬이랑 이런 거요. 저아산나 등이. 좋은 일 하고 이런 걸 가져오신 거고 저 시장식 그고 아, 아, 아, 아. 이제 돼지고기 준비해라 어, 예. 맛있게 <웃음> <먹고>. <웃음> <웃음>